아 요즘에 어. 어깨가 많이 아파. 아왜 일도 안 하나 했는데 어깨가 아파. 너 때문이야. 아이고 또돈 저는데 또 이거 처형에 깔 가야 되나 이거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우리에게는 어디? 보건소가 있잖아. 보건소에 가면 물리치료도 있고 재활 운동도 있고 그렇다. 의왕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요통, 관절염 등만성퇴행성 질환자나 근골격계 질환자,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각 질환에 맞게 통증 물리치료 또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보건소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? 보건소 튼튼하구만. 그치. 그치. 그거 알아? 우왕시여섯개동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간단한 대사증후군 검사라든지 체지방 측정 등을 할 수가 있다기. 야그 음. 정도는 멀리 안 가져도 되겠네. 그렇지. 좋아. 동주민센터만 가면 되는 거야. 좋네. 그럼 우리부터 일단 가가지고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치료 한번 받아볼까? 좋아. 보건소 가자. 가자. 그 저...